<웃음> 좋아요 구독 해야지 이런거 봅으면 <웃음> <갑시다. 웃음> 이거 지는쪽은 박제냐? <웃음> 안, 근데 나는 아직 박제당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있는건 아니라서 전 잃을게 없어요 개꿀 <웃음> 그냥 그만클레 장임 <장인. 웃음> 그러겠네 아이스 아니 이 사람 너무 당당해서 할 말이 있는데 아니 그거 어차피 젤리 터지잖아 아니, 뭐해 젤리가 어차피 터지잖아 저거는 아 빙결 너무 아프다 소망 없긴 해 일단 왔는데. 회사 <목소리> 없는데. 아. 이거 건들지 말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집을 가죠. 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래리 너무 실수했어. 이실수 너무 쉬게 했는데 이거 따라갈게 아닌데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저거 어차피 패시브 있어가지고 아 너무 아쉬운데요 진짜 박이 박살난거였는데 어, 아 근데 얘네도 백업 엄청 빠르게 올라오긴 했다 보통 라인을 가는데 3대3이었으면 무조건 이득 보는거였거든 근데 바텀이 쟤네가 백업으로 왔어 이거는 라인 빨리 밀어넣고 시야 좀 잡아주죠 이거 정글이 내가 볼때 혼자 캐리할 각이다 뭐 먹은거지 저거? <웃음> 치고 W를 뺀다 W가 아직 풀려서 지금 즐게 하면 좋긴 한데 천천히 합시다 살짝 빼서 먹을 타이밍이에요 어.. Oh. <목소리> 미요이 너무 많아서 제결을 섣불리 갈 수도 없고, 정말 아까 썼는지도 못 봐서... 정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게임을 합시다. 곧.. 한마리 그냥 버리고... 글쎄요.. 자크가 어디 밟고 있으려나.. 쪽.. 바위계를 먹고 있으려나.. 챌린저 기한 부럽다 나이스 시야 잡아놓으니까 알아서 세리를 하는거죠 아까 와드 박은걸로 자크위치본 다음에 간거거든 일단 이 판은 좀 이타적으로 게임을 할까요? 그게 맞겠죠? 정글 위주로 게임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자, 자크 지옥 구경하겠다 진짜 자크 진짜 리얼 지옥 구경하겠는데 이번판? 이레미야 6분 2렙 통선? 진짜 아까 니달리 말대로 그 이렐리아가 병 너머로 플래이 안썼으면 은 게임 진짜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 지금 하는거 보니까 이게 챌린저 정글인가? 일단 은 이건 탑에서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탑 정글 듀오라서. 저기... 아, 근데 이거 그거네, 6맵이네. 백업을 봐주는 속도가 상대가 훨씬 빠를 거거든, 분명히. 듀오라는 게 장점이 그런 거라서. 저기 있네, 찾았어요. 별로죠. 아, 글쎄요. 큐를 못 맞추면 이게 답이 없는데. 수이 <목소리> 다 빠졌고. 서블 빠지면 다시 빼주고. 그 다음 재교각 시다 <목소리> 약간 가렌클레드 구도를 좀 어설프게 했죠? W를 너무 쉽게 빼줘서 계속 근데 이러고도 조심을 해야 돼 가렌은 항상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실수 한번 하면 은 바로 낙마고 그대로 계속 스노우볼 굴러가는 구도라서 이 구도가 정글이 너무 잘해주긴 한다 진짜 근데 정글 차이야 거의 진짜 정글이 다 만들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바다형 먹으면 또 얘기가 또 다르죠 정글이 너무 잘해줘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정글이 탑에 와가지고 자크 카정 하면서 가렌 시간 한번 빼준 게그 얼굴 보여준 게 약간 그게 바로 정글 개입이죠 조심합시다 아이속 빠르다 30 나오니까 이거 자크 좀 조심할까요 못 봤네 안 맞으려나 자크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채팅창 보다가 반응을 못 했네? 다음은 다이브예요 됐다 가렌 저게 한방컷 나네 여기까지 한번 먹고 튈까요? <웃음> 어차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나? 한대더 쳤어야 되나? 아한대더 쳤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왜 자꾸 자꾸 탑보지 이럴 때 아닐 텐데 탑에서 어떻게든 풀려는 건가? 또몇명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지 아마 네임데드 이번 판에도꽤 있을 거예요 와이형 템포 미쳤다 나이 형한테 그냥 배우고 싶은데 좀? 게임을? 오, 뭐 더블 서도? 안? 바텀 왜찌는 거지 그리고 바다형도 먹어주면 데진다고 이건 지금 탑 게임이 아니라 바텀 게임이거든 이판은? 우리 팀은 무조건 바텀 게임이고 상대 팀은 탑도 괜찮고 미들도 괜찮고 바텀인데 글쎄 어쩔 수 없다 아깝지만 갑시다 게임이 탑에서 굴러가네? 저는 무조건 바텀께서 굴러갈 줄 알고 어 이판 그냥 바텀 위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 들고 왔는데 이러면 저만 들봤지나제 위치 보여주지 말죠. 아초식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아, 양보합시다 이런건 제가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그 부담감만 올라가지 어? W 그렇게 쓰면 안될텐데 좀 걸리죠 W 같이 아 이거 못 맞춰나? 배가리치면 좋기 때문에 국내 아와이 진짜 이악당딜이 말이 안 된다 진짜 악당들 차라리 근데 가랜 먹으면 나이스죠 차라리 차라리 가랜이 나이스 나머지보다 나머지는 다 후반이 좀 좋기 때문에 아 여기서 물리면 안 되는데 아 물렸다 아 물리면 이거 화염용 그냥 나가는데 아토이 밀리네 많이 아 판정 너무 아쉬운데 이거 그래도 해보지 되지 않을까? 해보자 네, 된다고 조금만 안 볼게요, 이거. 제가 집중을 해서 제가 이겨야 되는 판이네요. 그러니까. 몇대 툭툭 쳐보니까. 아, 이거 내가 캐리를 해줘야 되는 판이라서. 이번 판은 제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좀. 킥창 조금만 잘 볼게요. 세요, 아, 이거 좀. 어? 되나? 된것 같은데? 얜졌다 아, 까비. 언제 왔대? 탑이 있었는데, 그치? 되게 빠르다. 아까 탑 정리하고 있었거든. 니트까지 있네어 나이 스잘 맞췄다. 이거 계속 여기서 하자. 계속하자 이거. 이거. 얘네 올라. 나 올라면 한참 멀었어. 아 근데 저 정글이 너무. 아, 게임 하는 걸 배우고 싶다 저 사람한테. 저보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2번 턴에 걸리면 안되죠 자크 자크 팀다 죽어 5분 안에 끝내보자고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챌린저 임이라서 그건 좀 많이 힘들고 10분 10분 가능 글쎄요 이건 탈만한 게임이다 빼네 이레한테 탑을 보내고 저는 이런거 좀 정, 정리를 좀 하죠 물렸는데? 제대로 물렸는데 진짜? 아 너무 제대로 물렸는데 칼타 죽으면 답이 없는데 길었는데? 나이스 이레 털라고 하고 이거는 미드를 밀어넣읍시다 미드 죽어있네요 같은 생각했네 아 근데 확실히 수준 높은 게임이긴 하다 삼류도 <웃음> 그렇고 한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가렌 라인전 센데 가렌한테 지냐고 왜 지냐고 욕먹는 애들 욕먹, 욕하는 애들 이상한거 아니야? 가렌 라인전 세요! 이게 되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라 해야 되나? 잘못된 고정관념인 게 뭐냐면 가렌은 라인전이 세요 센치톤이다 라인전 그걸로 요걸 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갱풀, 착취 갱풀, 가렌 이런 얘들은 사실 라인전은 세요 아아고여버렸네요이거안 좋은데 탑 라인 이번 판은 그냥 합류 합류 합류해 한 번이라도 빠지면 게임 바로 뒤집어져요 상대 조합이 너무 진짜 괴랄한 조합이라서 계속 굴려야 돼 계속 뭉쳐서 미년 좀 세도. 글쎄. 없어도 되는데? 아 이거 레오나 이거 와도 없어도 되는데. 이래를 약간 탑솔 탑솔 같이 해주면 고맙겠는데 탑솔러 같이 해주면은 내가 오히려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판왜냐면 제가 사이드에서 주도권을 잡기에는 상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이래도 마찬가지인가? 이래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정비 타이밍? 근데 가렘도 점화라서.. 글쎄요 저 어, 가긴 무섭죠? 로티리 바로 옆이에요 피화 위치만 좀 바꿔줬는데 루시안 죽여달라고? <웃음> 계속 시야 압박 넣읍시다. 아, 강 너무 좋은데, 살졌는데 이건 루샨이고, 뭐고, 그냥 잡히는 대로 잡으면은 그럴까? 아, <웃음> 나누죠? 가야되나? 가야되나? <웃음> 나이 나이스 오 나이스 <웃음> 와 이렇게 또